안녕하세요.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바로 택배가 하나 왔기 때문인데요. 이 택배 안에 있는 건 바로 아이폰 13 프로 256기가 화이트 시에라 블루 색상이 들어있습니다. 제가 기존에는 아이폰 11 프로 256기가 스페이스 그레이 제품을 사용했었는데요. 이번에 애플 행사 이벤트를 보고 아 이건 바꿔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. 저는 특히 카메라 기능에 있어서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. 생각보다 부실하게 와서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흔들릴 수 있잖아요 택배가 근데 뭐 이렇게 받치했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박스를 던지면은 잘 포장돼서 왔다라고는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하네요 일단 이 박스에서부터 아, 압도적인 카메라 크기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. 아마 다른 유튜브분들의 영상을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폰 모양에 맞게 이 느낌이 있습니다. 네, 그럼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0월에 만들어진 제품이네요. 색상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 색깔이랑 많이 차이가 납니다. 실물이 훨씬 더 약간 그레이빛이 도는 것 같으면서도 훨씬 더 색깔이 예뻐요. 와 옆면 네 일단 외관에는 뭐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이 안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이트링 포트랑 음, 이런 거. 와 이제 이어폰도 안들어있구나 충격이다 진짜 진짜 이게 다예요 저는 그 알뜰폰 이벤트를 이용해서 다행히도 맥세이프 충전기랑 20W 충전기를 받아서 그걸 쓰면 될것 같긴 합니다 좀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생각보다 안녕하세요가 나오기까지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. 아, 대단난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를 봤으니 이제 올려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 촬영 중인 아이폰의 데이터를 이 아이폰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일단 사전 설정을 모두 마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데이터를 옮기면서 보호필름도 붙이고 케이스도 한번 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번에 케이스랑 보호필름을 제로스킨이라는 브랜드에서 구입을 했어요. 이 제로스킨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아서 거의 생폰을 만지는 느낌이 든다고 제가 샀고 또 같이 구입하면서 제로스킨에서 파는 풀커버 스크린 프로텍터를 구입했습니다. 아주 완벽하게 붙였습니다. 아이폰 11 프로랑 13 프로의 가장 큰 차이가 프로모션인 것 같은데요. 오...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 이게 사실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아이폰 13 프로가 좀더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이고 확실히 사파리에서의 차이가 납니다 카메라까지 아주 완벽하게 보호를 했습니다 근데 카툭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흔들립니다 이렇게. 케이스까지 장착했습니다 유심도 바로 껴서 이렇게 문자도 왔습니다 지금 SKT 유심인데 저는 알뜰폰 어, 개통해가지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쓰고 사은품도 받을 예정입니다